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세번의 지진을 발생시킨 후 하루 뒤에는 일본 시즈오 카현에서 여러 건의 무감 지진을 발생시켰고 시즈오 카현이 있는 스루가만에서 또한번 폭발을 일으키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후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시즈오 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서 이즈제도의 니이지마 코오주시마 섬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후 그 옆에 주부지방 아이치현을 강타하였고 하루 뒤인 3월 8일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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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인근 치바현에서의 연속강진 그리고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시작한 지진이 현재 3월 14일에는 이바라키현 북부의 규모 4.0의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4일 새벽 4시 29분에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진도이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로 봐서 새벽에 잠에서 이 지진으로 인하여 깨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치조지마에서 시작한 지진이 3월 8일 이바라키현 남부, 12일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연속 두 번의 강진, 그리고 오늘 3월 14일 새벽에도 규모 4.0의 이바라키현 북부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수도직하 지진을 이야기할 때 수도권 범위는 나가노현 군마현, 토치기현, 야마나시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치바현, 이바라키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인 시즈오카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 나가노현 등에서 하치조지마 지진 이후 지진이 발생 중인 것입니다. 최근과 같은 위기상황하에서는 사가미 트로프 지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가미 트로프 지진은 치바현과 시즈오카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가미 해곡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으로 과거규모 8의 강진기록이 있습니다. 사가미 해곡은 북아메리카판과 필리핀의판의 경계에 위치한 해곡으로 도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쿄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